핸드폰용 비트 플레이어 앱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면요. 를 각종 컨트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세로모드인데요. 세로모드로 하시면 보시는 화면이 조금 작게 나옵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회전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회전 아이콘을 터치해주시는 를 거예요. 핸드폰이 가로모드로 바뀝니다. 화면을 터치하시면 앱 컨트롤이 나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는 요요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시면 를 됩니다 자, 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잠시 멈출때는요 일시정지를 클릭을 하십니다 앞으로 빨리 감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 빨리 감기를 터치하시면 를 됩니다 이동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할 때는 요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정으로 만드는 거라서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앞에 영상을 보고 싶을 때는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밖에 없어서 앞에 영상을 안 가는 거예요 앞뒤로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이동됩니다 그 다음에 볼륨 조정인데요 영상이 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볼륨을 조정하고 싶을 때는요 화면의 오른쪽에서 요 이렇게 문지르면 됩니다 문지르면 볼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화면의 밝기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서 문질러주면 됩니다. 어두워지고 있죠? 위로 올리면은 밝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생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재생 속도는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1.0이라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정상 속도고요. 여기보다 빨리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1.6, 1.8, 2.0까지 두배 속도까지 땡길 수가 있고요. 또 느리게 하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꺽쇠를 터치하셔가지고 0.6배속, 정상 속도의 60% 속도로까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느리게 합니다. 느려졌죠? 자, 오른쪽을 터치해서 빨리 갑니다. 자, 2배속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재생 속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루프 아이콘으로 구간 반복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하시면 시작점이 설정되고요. 두 번째 터치를 하시면 반환점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터치를 하시면 은 설정이 해제가 됩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잘 보세요. 자 시작점 설정해 놓고요. 자 반환점 설정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 반복을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정된 상태인데요, 한번 더 터치를 해서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터치를 해서 해제를 하면 없어졌죠? 그러면은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북마크 아이콘으로 북마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터치를 한번 하시면 북마크가 하나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1분 11초에 하나 생성이 됐고요. 한번더 터치를 하시면 북마크가 한개더 설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이 2분 6초가 돼 있네요. 이렇게 설정된 북마크를 터치를 해서 그 지점으로 이동해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1분 11초에서 시작돼서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분 6초를 터치를 하면 이동해서 2분 6초부터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삭제하실 때는요 설정된 북마크를 꼭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이 오면서 삭제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진동되는 거 보셨죠? 요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 아이콘을 활용해서 화면 터치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버튼 지금 먹히죠 화면 잠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도 되지 않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먹히질 않아요 화면이 잠긴 거 터치를 잠궈놓는 겁니다 해제를 할 때는요 여기 자물쇠 아이콘을 한번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터치가 먹힙니다 이렇게 터치 잠금 기능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